굉장히 사사로운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남자로 보이고 꼼꼼한 이 남자도 정이 많고 여자도 마음이 여려요 성품이 괜찮은 여자로 보여요 여자가 자는좀 어떨까요? 일단 여자의 몸수가 약하고 그래서 일찍 가져야 되는 이 여자 또 여자의 몸이 찼다가 뜨거웠다 이렇게 조금 반복하는 느낌으로 있기 때문에 여자 자체도 아이를 갖기가 힘든 걸로 좀 보이고 사실은 어 가능성은 없지만 원체가 선덕, 인덕 뭔가 덕을 쌓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해요 을 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가 신내린 백마장군 주여진다 지연입니다 저오합 하나 가져왔어요 네네 이분들은 뭔가 쫓기듯 사는 사람 같아. 쫓기듯 사는 사람? 뭐에 좀 쫓기듯 할까요? 음... 자기 생각의 쫓기나 자기 삶의 어떤 상황에 쫓기나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사로운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남자로 보이고 하나하나가 뭔가 꼼꼼하고 꼼꼼한데 자기 자신한테 꼼꼼한 게보다 상대 기분의 생각에 내가 그걸 체크를 잘하는 사람.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귀찮으면서도 에이 괜찮아. 상황을 그냥 좋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여자? 이둘 사이는 좋은 친구 같아요. 남자의 단점, 너무 꼼꼼하고 상대방의 생각에 어떤 굉장히 촉골 세우는 남자인데 여자가 그거를 잘 달래가면서 괜찮아, 괜찮아, 나는 괜찮아, 너도 괜찮아 우린 괜찮아, 라고 표현하는 여자 같아요. 그리고 꼼꼼한 이 남자도 정이 많고 여자도 마음이 여려요. 합은 어때요? 궁합은 잘어울리네요 자기 취향에 맞다고 생각해서 결합이 된것 같다고 보고 서로가 서로를 늘 챙겨주기 바쁘다라고 볼수 있는 궁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궁합이 좋지는 않잖아요 좀 편해야 되는데 서로가 많이 보듬기 바쁘니까 잘 살아가겠지 잘 살아간다 근데 주위 환경은 좋아 보여요 이 사람들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 보여 이분들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가요? 음 그럴 수 있죠 이 사람들 자체가 정도 많고 뭐 챙겨주는 것도 좋아하고 여자도 굉장히 성품이 괜찮은 여자로 보여요, 여자가. 아녀는 니좀 어떨까요, 이거이 둘은 어 제가 봤을 땐 여자의 몸수가 약하고 그래서 일찍 가져야 되는 이 여자. 또 여자의 몸이 찼다가 뜨거웠다 이렇게 조금 반복하는 느낌으로 있기 때문에 여자 자체도 아이를 갖기가 힘든 걸로 좀 보이고 일찍이 아니면 또 남자 또한 좋아 보이진 않죠. 자녀 운이 좀 없으신 분들인데 이런 거는 사주에 좀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둘이 궁합이 조금 안 맞는 거예요? 궁합도 중요해요. 왜냐면 하나가 풍성하면 한둘은 가질 수 있거든. 약한 남자가 들어오거나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충분히 아이를 가질 수 있는데 이 둘은 일단 나이가 걸려요. 시기가 지나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촌 할머니가 돌아섰죠. 안타깝네요. 진짜. 아이가 없어요? 지금 없어요. 음. 네. 근데 뭔가 이분들이 노력을 하는데 잘안 되나 봐요. 근데 여자가 유지를 잘못 해요. 네. 내가 여기를 담으면 그거를 이잘 보호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여자가 누워만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네. 또 체력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꾸준히 차갑다가 이래 아니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운동 같은 건좀잘할 거야. 많이 걷거나 이런 건잘 하는데 무언가 잉태에는 소관의 힘은 좀 부족하다고 보면 돼요. 이분들 누군지 알려드리면 좀더 질문해볼게요. 여자분은 박시은이고 남자분은 진태현 씨예요 선생님 말씀대로 뭔가 아이의 그게 좀 없었나 봐요. 유산을 세 번이나 하셨어요. 뭔가 자신의 아이를 이렇게 좀 갖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이분들이. 진태현 씨는 박시은씨 닮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박시은 씨는 진태현 씨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음. 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이고. 아주 아기자기한 어떤 이자기2 이세들을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요. 왜냐면 이 들어오면 나가기 바쁘거든, 아이가. 들어오면 나가기 바쁘고, 들어오면 나가기 바쁘기 때문에 사실은 어 가능성은 없지만 원체가 선덕, 인덕, 뭔가 덕을 쌓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해요.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둘이가 굉장히 산골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둘만. 그러니까 바로 주입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그 누구도 만나지 말고. 이렇게 하면 그 아이를 좀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은 해요. 왜냐면 이, 이 시은 씨는 특히 자기 운기를 남한테 좀 뺏기는 사람이거든요. 어, 시은 씨가 아이를 낳고 진짜 많이 아플 수 있고 단명할 수도 있어요. 내 느낌에는 그렇거든. 이 자기 운기를 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음. 진태현 씨 입장에서는 아내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 그냥 아내를 지키시는 게 낫지 않을까? 난그 생각도 해. 그리고 이두분 다가 어, 아주 롱런하게 연기를 또 하실 분이기 때문에 건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태현 씨 굴러다니는 어떤 이 놀이를 하시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자전거라든지 뭐 바퀴 달린 어떤 이 운동기구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서뭐 접촉사고라든지 뭐이 사고들이 조금 들어올 수는 해요 몸에 어떤 나쁜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박시현 씨 자체는 그냥 건강 자체가 좀 텐션이 낮은 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요 복주머니 오랜만에 뽑아주세요 네네네 <웃음> 대박이다 네. 하나는 검정콩이고 하나는 깨야 깨는 사랑을 뜻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위의 도움, 조상의 도움, 뭐 이런 걸 뜻하는 거지. 이 사람이 본인들을 도울 것이고, 네.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고, 그렇게 롱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현 씨 건강하고, 태현 씨 이제 잔잔발에 이제 이 바퀴 사고, 이런 거좀 조심하시면 돼요.